너도 별빛에 이끌렸구나 이번엔 내 선택이 옳았던 것 같지? 쉽지 않을 거야 꽤 좋은 카드를 뽑았거든 별의 조각으로 엮어낸 길을 보여줄게 너와 내가 만든 별빛이 인도하는 곳으로.